안녕하세요 자반증 주치의 동경환영 김리원장입니다 주로 다리에 얼룩덜룩하게 그물 모양으로 혈관이 비치는 증상을 그물 망자를 써서 망상청피반이라고 하는데요 망상청피반은 그물 모양의 반점 이외에도 자반, 괴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 몸에 생긴 얼룩덜룩한 반점이 혹시 망상청피반, 청피반성 혈관염은 아닐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1분 자가진단법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혈관이 붉은빛 푸른빛으로 얼룩덜룩하게 그물 모양으로 비치는 반점이 생겼다 두번째, 손으로 문질렀을 때 일시적으로 사라진다 세번째, 주로 발등, 종아리, 허벅지에 생긴다 네번째, 여름보단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반점의 색이 더 진해진다 다섯번째,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쐬면 일시적으로 반점의 색이 진해진다 여섯번째, 때때로 발끝이 시리거나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일곱번째, 다리를 올려 휴식하거나 누워있으면 반점의 색이 흐려진다. 여덟번째,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반점의 색이 흐려지거나 시림통증이 줄어든다. 아홉번째,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이 아홉 가지 중에 해당하는 증상이 많을수록 망상청피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망상청피반을 진단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망상청피 환자의 70%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괴사 증상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괴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질환입니다. 망상청피반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자반증 전문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동경한 의 김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